오늘은 꽃게로 맛있는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원래 꽃게 요리는 봄 암꽃게를 알아주죠 이렇게 알이 듬뿍 든 암꽃게로 요리를 해야 아주 맛있는 요리가 완성되는데 어, 알꽃게로 보통 만들 수 있는게 이제 간장게장 아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밥도둑이에요 근데 제가 사온 거는 한세마리 정도는 제가 찜을 해 먹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꽃게찌개를 합니다 꽃게 다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흐르는 물에좀 씻으세요 먼저 1차로 좀 씻어주시고 이런 데 있죠 요 부분이 이런데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꽃게는 요거는 숲게예요 조금 싸길래 제가 샀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잡고 잘못하면 손 다쳐요 이렇게 잡고 여기 벌려지죠 이 부분을 힘을 딱 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벗겨진 다음에 뭘 하느냐 이 부분은 띄어서 제거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모래주머니 라는게 있어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를 띄어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씻으시면 이게 조금 덜 싱싱한 것 같아요 근데 싱싱한거는 물로 흐르는 물을 씻어도 이게 도망가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물에 흐르는 물을 씻으면 안될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씻었으니까 요건 요상태로 쓰시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거 버리실 때 있잖아요. 요 양쪽에 뾰족하잖아요. 요 부분을 가위로 자르세요. 잘라서 버리시는 거예요. 항상. 자, 요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몸통 몸통 부분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요 부분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제거를 하다 보면 이 안쪽에 이렇게 지저분한 애들이 따따따딱 붙어 있어요. 요거는 필히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가위로 깔끔하게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제거를 하신 다음에 흐르는 물에 이 부분은 손으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떠 붙이 말아 줘그 되죠. 깔끔하게 그리고 이쪽 부분도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쓰실 때는 통으로 쓰시지 않잖아요. 거의 이렇게 반을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거죠 여기 지금 사이즈가 커요 개가 그렇게 큰건 아니지만 이제 개찌개나 이런거 하실 때 여기를 반을 이렇게 날려주시고 너무 살이 떨어지네 다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여기 이제 혹시 어 제대로 쓰실 분들은 이거를 살짝 급냉을 하세요 게를 급냉을 하시면 이 양념게장이나 이런거 담글 때 급냉하면 얘네들이 조금 쉽게 부서져요 음 응. 그러니까 먹을 때 조금 편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 요게 좀 억세 잖아요 껍질이 그죠 껍질이 억세기 때문에 이거를 이루 이렇게 아그아그작 해서 드시면 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급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념게장이나 그런 거할때 급냉시켜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 일단 개찌개에 넣는 거는 이렇게 손질을 좀 하셔서 넣는다는 거 참고하세요 꽃게찌개에 들어갈 재료들이에요 꽃게찌개에는 굳이 많은 재료를 넣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꽃게 본연의 그 맛을 살리면서 각 음, 가지 재료, 그러니까 기본 재료만 나오셔가지고 끓이시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양파는 반을 썰어서 이렇게 좀 두껍게 도톰하게 이렇게 해서 도톰하게 뚝뚝뚝뚝 썰어서 준비를 해놓으세요. 일반적으로 썰을 거예요. 이렇게 어슷어슷하게 청고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제 청양고추를 넣지 않고 매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청양고추 넣지 않고 그냥 아삭이 고추를 대신 넣습니다. 이렇게 도톰하게 좀 썰으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께서 준비를 또해 놓으시고 저는 솔직히 찌개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자 우선 이렇게 해서 바늘 갈래셔서 기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썰어 놓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꽃게찌개를 끓여볼 건데요. 요, 물이, 어떤 물이냐면, 제가 꽃게를 사는데, 한세 마리 정도는 찜을 해 먹었어요. 찜할 때 나오는 그물 있죠? 그거 버리시지 마시고, 찌개할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아요. 여기에 이제 국물이 모자르니까, 여기에 물을 필요한 만큼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여기다 첫 번째, 뭘 하느냐. 된장 풀어주시는 거예요. 된장을 풀어주시는데, 그 채, 채가 있으시면 이렇게 채로 걸러가지고 꾹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해서 된장을 우선 풀어주세요. 그리고 뭘 넣으시냐면, 이제 이제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셔도 맛이 없어요. 흑기찌개에는. 적당히.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고 살짝 저어주세요 양파 넣으셨으면 이제 고추 넣어 주시고 그리고 애호박 넣어 주시고 보이세요? 이게 아까 꽃게 다듬어 놓았던 거예요 이 중에서 제가 또 이제 짬뽕을 또해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남겨두고 나머지를 이제 꽃게찌개를 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넣어 볼까요? 지금 불을 켜고 끓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영상 때문에 가까이 있으니까 불 옆에 있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원칙대로 하자면 불을 켜시고 끓이시면서 이렇게 재료를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처음엔 좀센 불로 했다가 지금은 조금 약한 불로. 이렇게 푹푹 글보 끓이고 있어요. 요거 다 끓이시면 끓이시면서 이제 요게 뜨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약간만 살짝살짝 살짝 걷어주시고 드시기 직전에 쑥갓을 조금만 넣어서 같이 드세요. 자, 이렇게 해서 숟가락까지 올려서 맛있는 꽃게찌개를 끓여보았어요. 어, 이게 지금 그 제가 하기는 했지만 맛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시피대로 꼭 끓여드시고, 어, 꽃게가 중점적으로 이 레시피에는 꽃게가 가장 중요해요. 꽃게가 싱싱한 거를 살면, 사면 굳이 뭐 여기다가 생강 넣고 뭐 넣고 뭐 처리 안 해도 비린내 안 나고 아주 맛있는 꽃게찌개가 된답니다. 고글보글고글 고글 고글. 맛있겠다. 맛있는 꽃게찌개 만들어 드세요. 감사합니다.